안되지? 엄마, 엄마, 한번봐보세요 가지 빠지이위해서요 가지, 가지 두 마리 있으니까 안 아플 거예요. 가지 두 마리 있으니까 안 아플 거예요. 봐보세요 어. 엄마? 어. 엄마, 한번보세요 얼굴. 어? 이리와 이리, 이이캔이와아나반아 온다 맞아요 리야 요새자 응테리라놀아야겠 그런데 그런귀운둥이는슬퍼 놓고 가면 빨리 데리고 가야지 혜리가 그래도 아, 아까 이쁘쟁이 엄마가 귀염둥이만 고살표주다고 그랬는데 응? 이쁘쟁이 엄마가 귀염둥이만 보살펴주라고 하했는데어 보살펴줘 나는 테리만 보살펴주고 테리는기염둥이만 보살펴주고 응 음, 알겠어 아직도 밤에는 자고요 국물만 먹어요. 국물만 아, 먹는 거야? 네. 애기는 아직 어려서요. 나을 응. 아직 못해요. 귀염둥이랑 같이 상진찍길래요 귀염둥이랑? 네.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